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 근로자 8일 이상 근로 후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근로자가 A라는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에 최초 근로일 2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에 건강연금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을 A라는 기간이라고 가정하고 이때 8일 이상 근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10월에 8일 미만인 7일만 근로했다고 라 가정했을 때 취득일자는 9월 1일이 되고 상실일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는 8일 미만 근로로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일자를 10월 1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인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 이월 초일로 상실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상실일자를 10월 1일이 아닌 그 이후로 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10월 건강연금 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A라는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에 최초 근로일 2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때 A라는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되겠고 이한 달간 8일 이상 근로를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인 최초 근로일 2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취득일자는 9월 10일이 되겠고 상실일자는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최초 근로일이 월 중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일 다음 날에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후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